네, 안녕하세요, 플로토스 강사 엑시아입니다. 2019년도 7월 26일, 26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빨리 빨리. 똑같아요 어제랑, 그죠? 어제 거 보십시오. 아니야, 어제 어제도 말안 하는 것 같아. 그 훨씬 전에 거 보십시오. 어, 일봉. 일본. 일봉은 잠깐 얘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거 요거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여기 지금 방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신데 그 여기 위클리 렌인지바텀이라고 해놨죠 위클리야 뭐 요거 요거 요거 뭐예잠깐만 네. 그러면 여기서 요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이게 지난주 지난주 시작했던 가격 시작했던 가격 범위 벗어나는지 보자고 했었는데 이번주에 15 뭐, 그냥 그냥 벗어나버렸습니다 그죠 거기에 저항 받았습니다 이탈되고 저항 1185달러 그리고 21일 이동평균선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겠죠 여기서 못 넘은 것처럼 추세전환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가격을 좀 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60. 그런 즉, 여길 넘는 거는, 이제 조금, 좀 이따가, 4시간 차트, 12시간 차트? 어, 이렇게 보면요. 12시간 차트, 로그거든요, 로그. 로그 스케일. 여기 눈금 자체가 지금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로.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가는 하락 채널. 중앙을 넘, 못 넘었는데 여기 너무, 여기 넘으면 중앙은 너무 꼴이 될 거니까. 너무 꼴이 될 거니까.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채널 상단까지는 또볼수 있지 않을까. 채널 상단이면은 뭐한만 백, 칠, 만 천, 칠백 정도 여기 넘어가면 기대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웃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보, 입니다 어째, 그쵸? 여기,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또 저항, 어제 저항 받고 내려왔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브리핑에서는, 음 단기, 단기 매수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이거는 4시간, 4시간 차트에서도, 혹시 여기 보시고, 4시간에도 또 4시간대로, 중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제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오늘의 큰 그림을 좀 봤다면, 지금은 이제 더 짧은 그림으로 보는 건데,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올라갔었거든요. 21에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저항받고, 다시 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하나, 둘, 셋, 네 시간 캔들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만에, 와, 일곱 번 만에 올라갔네. 일곱 번 만에 올라갔던 그 가격, 선에 도달해 있는데요. 지지받는 모습이 좀 확연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선을 좀. <웃음> 그, 다음 선을 좀 색깔을 칠않았습니다아 여기 지지받아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로야, 얘가. 메롱이에요. 캔들이. 지금, 오늘 장 시작하면서 막 겁을 막 주고 있네. 내려가면 동일선, 동일 가격까지 내려가게 될 거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동일 가격에 또 쌍바장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가격 체크 해볼까요? 가격은, 가격은, 위 상단은, 대략적인 거니까 9630 9630부터 여기 요 가격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캔들은 좀 의미 있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9575약한 80달러 정도 사이 되겠네요 그죠 60달러 정도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그 구간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좀 빠지려고 하네요 요거 체크했습니다 체크 가격 9,631에서 9,575. 일단은 멈출 수 있는 가격이다, 내려오게 되면. 쌍바닥.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가격이다. 여러분 어이구,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무차리네요. 빠지고 있네. 아이고, 야. 요즘에 메타가 살짝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메타가 바뀌었냐면요. 한번 박 떨어지고. <웃음> 이렇게 올라가는데며 예전 메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 아이씨. 2018년도. 작년에. 멈추는한번 볼까? <웃음> 실시간으로 이런 온구만. 실시간으로 이게, 보, 이걸 보게 될 줄이여. 어? 멈춰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만큼 짧은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 롱 잡는 자리입니다. 롱 잡는 자리야. 단타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마진에서. 응? <웃음> <웃음> 메타가요 확 올라가고 음, 어, 이랬다가 확떨어지확떨어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그래요 2 0 1 8년도기영이 머리 있잖아 요기영이 머리 응? 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아 이거 조금 찝찝하다 2 0 1 8년도 그래 놓고선 엄청 내리지 않았나 <웃음> 그래 놓고 엄청 내리지 않았나 저짜려 1시간 차트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지 받고 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 넘는지 또볼 거야 또 이제 여기서 못 넘은 것처럼 넘는지 보, 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넘어야 9,800 9800에서 98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격은 그럼 저항은 9840 그죠 그리고 지지선은 지금 최대 9570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금일 에라 뭐 다른 거더 짧은 거는 뭐 똑같은 얘기 할것 같으니까요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만해 오늘 또 다섯 시에 또 얘기 할 건데 뭐 다섯 시에 어디가 있는지나 봅시다 뭐저항이랑 지지선만 체크했고요 쌍바는 오늘은 요 여기 쌍바닥도 아니다 이거 뭐, 뭐 이상해 바닥 여기 좀 많이 치겠 그러니까 9570 깨는지 못 깨는지 위로 가는지 위로 가면은 돌파하고선 다시 어? 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고그 관점에서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이거 이거 뭐왜 어렵냐면 요즘 장이 왜 어렵냐면요 이걸 이걸 먹지 않잖아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은 돈을 이, 벌 수가 없어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뭐해 15분 봉이에요 이게 15분 봉 다른 것도 아니라 이거 먹을 게 없죠 하루 종일 장을 쳐다보, 쳐다보다가 삐끗해가지고 잘못된 포지션 넣어 놓잖아 그럼 뚝배기가 날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고 이거 몇번나왔냐이거야몇번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큰 변동성이 그래서 어렵지 그리고 무섭고 하기 힘들고 <웃음> 마진 하시는 분들 지금 장 이게 지금 결코 지금 좋은 장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웃음> 저배울로 하십시오 저배울로 이렇게 뚝, 뚝이라고 표현을 하더구만. 뚝을 넓게 놓고. 안녕. 안녕. 저, 좀 이따 또 오후에 봐요. 안녕.